자 오늘 할 얘기는 미분계수야 뭐라고? 미분계수 이 미분계수와 도함수라는 단원이거든 실제 단원명은 미분계수와 도함수야 그러니까 미분계수도 배우고 도함수도 배워야 돼 그럼 미분계수라는 게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선 평균변화율이라는 개념이 필요해 무슨 변화율? 평균변화율. 어, 평균변화율 여기 그림이 있지만 내가 한번 그려볼게 자 x축이 있고요 어떤 함수의 그림이 뭐 대략 이런식으로 있다라고 하자고요 이런식으로 얘 y는 fx야. 그럼 여기 어딘가에 a라는 값이 있으면 이게 x좌표가 a라면 요점의 좌표는 a, fa가 분명하지. 요점의 좌표를 x좌표를 b라고 하면 요점의 좌표는 b, fb지. 자, 평균 변화율이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야. 그거 쓰고 나니까 뭐야? 직선의 기울기죠 네. 그냥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네. Right? 네. 너 온라인 들어도 대답해라 네. 하루라도 저건 뭐 어떻게 자이 녀석을 평균 변화이라고 그래. 그니까 러 예를 들면 나랑 만난 지 3개월 됐는데, 3개월 동안 수학이 30점 올랐어. 그러면 한 달마다 10점씩 오르는 걸 수도 있잖아. 그게 평균 변화율이야. 네. 근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첫째 달, 둘째 달안오리고세 번째 달에만 3 0점 오른 거야. 뭐 네. 의미가 다르지. 네. 그래서 순간적인, 그한 순간의 변화율이 궁금한 거야. 어떤 순간? 네. A에서의 순간. 네. 그러면 이 B를 조금씩 조금씩 갖다 붙이면, B가 여기까지 오면 만약에 B가 이리로 왔다고 치면 기육이 이렇게 변하겠죠? 조금씩 조금씩 B를 당기면 한없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B를 여기다가 그러면 B가 바로 옆에 붙었다고칠때 여기는 또뭐 이런 기육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없이 갖다 붙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색깔로 할까요? 이 A라는 순간에 이렇게 탁 그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네. 그 변화율이.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뜻을 보면 b를 우리는 한없이 a로 갖다 붙이는 기술이 있어요. 리미트지. 네. 리미트 b가 a로 갈때 b a분의 f(b) f(a)를 우리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f'(a)라고 하며 얘를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 정의한다. 미분계수란 수의 어떤 수. 근데 그게 무슨 수야?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죠그 순간의 변화율. 그 순간의 변화율이며 우리는 이것을 f'a라 할 거야. 이것을 우리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로 한다. 네. 그럼 이 녀석은 이 점에서의 이 녀석의 기울기니까 접선의 기울기와도 같은 녀석이 되겠죠? 네. 괜찮나요? 네. 자 그럼 이 표현들이 좀 많은데 이 표현을 좀 바꿔보면 네. 이 녀석이 X의 변화량이란 말이지 네. 그때 여기서부터 이만큼 변한 게 Y의 변화량이지 그래서 x의 증가량 분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과 얘가 같은 말이며 또 x의 변화량 분의 f의 요 b 대신에 b 대신에 a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이거 가능하죠 음. a에서 이만큼 간 거니까 이렇게 네. 쓸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표, 표현을 보면. 분모가 0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l i m i x의 변화량이 0으로 갈때 이거 분의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b가 x로 가는 건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는 이미의 x가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때 x-a분의 fx-a f a 이며 얘를 h라는 다른 문자를 사용해보는 겁니다.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얘를 f'a 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태를 맞춰야 돼. 여기 빨간색이 다 같아야 되고 요 핑크색이 다 똑같아야 되며 그 핑크색이 얘가 되는 거고 얘는 핑크가 여기 있는 거고 요게 h로 같아야지. 오케이 평균변화율은 너 대답하겠다 네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얘는 직선의 기울기고요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됐죠? 이게 정이야 한번 볼게 1번 평균변화율을 구하래 2부터 5까지 그러면 5 2분의 F5 마 F2 3분의 12 얼마? 4할수 있겠죠? 네 그럼 얘는 네. A 플러스 세모 X 델타 X에서 X 빠지겠죠? 여기서 이거니까 네 그럼 얘가 들어온 A 플러스 이거 X에 제곱 플러스 5 가로 열고 A 플러스 이거 X 네. 마이너스 네. a 제곱 마이너스 5a 이렇게 쓰겠네 그럼 분모가 뭐냐면 계산하면 이거 x고 a 제곱 a 제곱 5a 사라지니까 여기서 2 e 이거에 이거 뒤에 이거 붙을 거니까 이렇게 돼있죠 약분을 해주면 2a 플러스 이거 플러스 맞니? 네 맞냐고 너자 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직선의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직선의 기울기가 이두 점의 평균 면율이라고 했죠? 네. 마이너스 이죠 오케이? 네. 자 그럼 x는 0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 인거는 미분계수는 f'0인거고 바뀐거니까 limit x가 0으로 갈때 x-0분의 fx-f0이죠 써주면 limit x가 0으로 갈때 분모는 x고 fxx 플러스 8 마이너스 x니까 사라지고요 약분되고 1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limit x가 어디로 가야 돼? 3 x-3분의 2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fx 마이너스 f3 54 마이너스 9 플러스 3이니까 48 그러면 x-3분의 2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5 반드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얘가 영인자니까 지난 시간 영인자에 대한 이야기 했죠 이렇게 될 거라 약분 되겠죠? 네 계산이 이상한데? 음. 3이면 54 마이너스 9 플러스 3이면 얼마입니 마이너스 6이니까? 48 맞지? 음. fx 마이너스 f3 네. 그러면 이렇게 되고 x 마이너스 3이 여기있고 아세제곱이구나 그지? 그럼 2x 3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5를 조립 제곱 해야죠 2 0마3마4 5 3으로 2 6 6 18 15 45 0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3 곱하기 2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5 약분되고 x에 3 들어갈 거니까 18 플러스 18 플러스 15 51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기본형이야 네. 앞으로는 이렇게 안하겠지만 이렇게 한다고요 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하고 봤더니 h 우리 이런식 봤자 앞에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네.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를 뭐라고 하자? f' 프라임 a다 하자 a 대신 3이니까 네. 근데 여기가 h인데 여기 2h, EH, 여기 맘에 안들지 이 네. 숫자는 나가도 됩니다 앞으로 나가도 되잖아요 네. 양변에 곱해주면 limit h가 어디 가? 0으로 가 분모 얼마? h f 에3 플러스 h 마이너스 f3이 얼마라는 얘기? 12 요거 a 대신 3인거니까 얘가 f' 프라임 3이야 문제 써있는거야 야, f' 프라임 3을 2로 나눈게 6이거든 그럼 f' 프라임 3은 얼마야? 그 문제야 2분의 x가 6이야. 그럼 x 얼마야? 이런 문제지. 해석을 못하면 못 풀어. 해석을 해야 돼. 오케이? 다 그런 해석들이야. 그럼 얘 자체가 뭐냐? 여기 3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3을 뺄 수는 없으니까 밑에서 3을 줘야 됩니다. 내가 3으로 나눴죠. 여기도 3으로 나눠줘야죠. 그럼 얘가 뭐야? f' 마이너스 1이요. 걔가 3분의 3 거예요. 그럼 얘도 뭐야? 얘는 그냥 구조 그대로잖아. 얘는 f' 프라임 얼마? 2란 얘기지. f 프라 프라임이 구해보세요 하는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제 뒤에 있는 문제들 여기는, 여기는 조금 있다가 다른 방법을 구하시고요 요두 문제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3으로 가 분모 얼마야? x-3 여기 fx-13이 5잖아요 그러면 극한의 그 대원칙 대입이라 했으니까 분자에 대입해보면 F3 빼기 13이 되고 분모는 0이죠. 네. 근데 이 값이 0이 아닌 다른 숫자가 됐으니까 분자도 뭐가 돼야 돼? 0. 그래서 F3이 얼마야? 13. 음. 맞니? 아, 네. 그러면 F3이 13이니까 얘를 F3으로 바꿨으면 오늘 배운 미분계수지 F'3이잖아. 그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5. 아는 만큼 보입니다 됐나요? 네. 미분을 완벽하게 이해 못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냥 미분에 대해서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방금 했던 얘기를 한 번만 또 갖고 오면 l i m i x가 a로 갈때 분모가 x-a고 분자가 fx-fa인데 이 값이 f'a로 계산이 된다는 거는 미분이 됐다는 거는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어야 되지? 네. 그럼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가 뭐가 돼야 돼? f 가 돼야 되네? 네. 이게 뭐야? 연속이지 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 함수가 연속이란 얘기입니다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가 참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대우도 참이야 대우 만들어봐 연속이 아니면 미분이 안됩니다 미분이 아니다가 아니라 오케이? 음. 그럼 음. 얘 대우인 대우가 아니라 역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이에 대한 질문이 해결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이런 거 볼게요. 이런 직선 볼게요. X축 있고요.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요런 포면 한번 볼게요. 얘가 절대값 X거든. 네. Y는 절대값 X야. 0에서 미분 되는지 볼게. 이거 연속이지. 이어지지. 네. 안 끊어졌어, 분명히.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잖아. 얘 오른쪽에서는 모든 순간의 기울기가 1이야. 얘 왼쪽에서는 모든 순간의 길이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어쨌든 미분도 극한이잖아. 그러니까 왼쪽에서 놓고 오른쪽에서 도을수 있겠지. 얘 오른쪽에서의 극한값은 얼마? 1. 왼쪽에서의 극한값은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 미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좌우 극한값이 없다. 다르다. 그러니까 얘는 연속이지만 미분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연속이지만 미분이 안 되는 점을 우리는 미분이 안 되는 곳을 찾을 거야. 자 미분이 안 되는 곳은 어디야? 첫번째 일단은 연속이 아니면 미분 안된다며 불연속 순간 미분 안됩니다. 두번째 연속이지만 미분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이런 뾰족한 점 첨점에서 안됩니다. 네, 네. 절대값 이면 무조건 안된다? 아니 내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뾰족뾰족해지는 곳들은 미분이 되지 않는다. 됐나? 가봅시다. 얘는 끝까지 대답을 안하네. 듣고 있니? 네요 그림에서 볼게요 보세요 열린구간 마이너스 2 부터 3 까지에요 열린구간 네. 여기서 불연속인 점부터 찾을게요 불연속은 끊어지는 거니까 하나 둘 끊어지죠 네둘 개. 미분이 안되는 거는 그 둘을 포함하고 뾰족한 곳 하나 네. 둘 셋이죠 그러면 그렇지. 얘도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입니다. 불연속인 거 찾을게요. 하나, 둘 끊어졌죠? 네. 미분이 안 되는 거는 그 둘에다가 뾰족한 거 하나 추가. 세개죠 네. 여기도 볼게요.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찾을게요. 그럼 일단 뾰족한 거, 네. 끊어진 거. 네. 여기 뾰족하지? 네. 뾰족하지. 네. 오케이? 네. <웃음> 그럼 얘는 4군데서안 네. 네 되는 거야. 여기다 뾰족해 보이지만 뾰족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눈으로 확인해야 돼. 이거 선생님 이거 뾰족한 건가요? 이거 뾰족한 거야. 찔리면 아픈 곳. 네. 오케이? 찔리면 아픈 곳. 선생님 그 이것도 뾰족한 거야? 여는안 아파.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얘 연속성 조사합니다 볼게요. 0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래요. 얘는 0에서의 연속이니까 0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따져보라는 얘기잖아. 네. 근데 얘는 제발 0보다 작던 크도 어차피 0이니까 얘는 연속이야. 그리고 미분을 보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0보다 응. 좀 큰데서 와볼게 응. 응. 그럼 x-0 분의 fx x 절대값 x 여기 마이너스 0도가 어차피 0이지 응. 이거를 계산하는데 x가 0보다 좀 크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응. 플러스지 응.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로 나오면 마이너스 x제곱이고 분모가 x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x인데 x 어차피 0으로 가니까 얼마? 0 리미트 x가 0에서 좌극하는 똑같이 예지만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x분의 x제곱으로 벗어나면 x인데 영과에는 어차피 0이지 네. 얘는 좌우미분계수가 똑같다고 얘는 미분이 가능해 음. 네.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녀석은 왜 그러냐 fx를 절대값 x 라 하고 똑같이 봐볼게 리미트 x가 0플러스일 때 리미트 x가 0마이너스일 때 x-0분의 네. f x f 0 분의 Fx -F0. 똑같죠 그럼 얘는 0보다 크니까 절대값을 그냥 벗어서 x분의 x고 약분하면 얼마? 1. 얘는 마이너스 달렸기 때문에 절대값을 마이너스 쓰고 벗어서 이렇게 되죠.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미분이 안됩니다. 네. 오케이?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사해주시고요. 얘는 네. 뭐야? 그냥 생각해볼게. 2차함수지? 네. 2차함수 뾰족한데 있어? 없어? 혹시. 없어. 끊어진 데 있어? 없어? 혹시. 없어. 그럼, 미, 여, 그럼 조사할 필요가 없지. 그냥 뭐야? 연속이면 음. 미분이 가능하다. 그니까 러 이제 너희를 현혹하는 말들이 나와 연속인 함수에 대해 연속인 함수라고만 얘기했으니까 미분이 안될 가능성도 있는다 맞지? 네.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 그러면 어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불연속인 곳이 있으면 되안 돼, 돼? 돼? 안 되고 뾰족한 데 있으면 돼? 안돼 안안 그니까 러 연속인 함수에 대해 어 그럼 얘는 음. 이어지긴 이어지는데 뾰족한 곳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 얘는 부드럽게 그려진다는 얘기지 네. 요 점만 제외하고 미분이 가능하다면 그고 그 점은 뾰족하다는 얘기지 네. 아니면 연속이아니 네. 거다 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뚜리를 잡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좀 심각하게 분위기를 좀 잡아볼게요 일단 미분계수는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시킬 거예요 연습을 안 시킬 거라고요 도함수를 보고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한번 봐봐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2 x 세제곱이라고 할게 네. 뭐 되게 복잡한 식이라고 하잖 플러스 뭐 4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이야 자 f'1 프라임 부해보자 어떻게 해야 돼? 리미트 네. x가 네. 1로 가 x-1분에 네. 2 x 세제곱 네.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5x 네. 플러스 7에다가 마이너스 f1이면 네. 어휴, 8이지 네. 이것도 계산해야 돼 그치? 네. 약분하고 조립제곱하고 계산해야 네. 돼 맞니? 네. 그럼 f 프라임 3을 하려면 또이 지랄 연병을 또 해야 되지. 네. f 프라임 5를 하려면 또이 지랄 연병을 또 해야 되지. 너무 귀찮은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이 녀석에 대해 혹시나 f 프라임 x라는 함수를 만들 수만 있다면 네. 거기다 1 넣고 3 넣고 5 넣는 게더 편하지 않을까? 응. 음. 그렇지. 이게 도 함수야 음. 그러니까 이제 미분 계수를 구하려고 극한 계산처럼 약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도함수를 구하고 거기다 숫자를 집어넣는 게 이상하겠다고 오케이? 그럼 도함수의 정의는 뭐냐 리미트 x가 x로 가면 되지 x x 분의 fx-fx 하면 돼 근데 얘가 검은 x고 얘 검은 x고 얘가 검은 x야 오케이? 그럼 뭐가 나와? f' 파란 x가 나오는 거야 근데 검은 파랑이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얘를 t로 바꿨어요 그리고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식에선 h분의 f a 플러스 a에서 여기 f a 나왔지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f 프라임 x입니다. 오케이? Okay? 네. 자 원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조차 귀찮아서 공식들을 만들어버립니다. 공식 하나하나 다 증명을 하지만 지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들릴 거예요. 잘 들어. 지금부터 미분하는 방법 즉 도함수 만드는 방법이야. 그게 싫으면 앞에처럼 해야 돼. 이것처럼. 이렇게 하고 싶니? 아니면 도함수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니? 그게 낫겠지? 로경이 맞아? 예. 네. 잘 들어. 미분을 한다는 것은 뭘 구한다? 도함수를 구하는 거야. 네. 우리는 d한다라고 하고 fx의 도함수를 f'x라 프라임 해. 얘를 미분한다는 표현은 fx를 누구에 대해 x에 대해 미분한다는 표현은 이렇게 쓰기도 해. y를 x에 대해 미분한다는 표현도 이렇게 쓰기도 해. 근데 어려우니까 안 봐도 돼. 이제부터 미분하는 법을 보자. 네. 자, 미분은 차수를 내린다. 얼만큼? 한 차수. 오케이? 네. 그러면 x7제곱을 미분하면 어떻게 해야 돼? X6. 어, 근데 그냥 내리면 안 되고 내리기 전 얘를 앞에 곱하면서 내린다. 그럼 7 나오겠지. 2x8제곱 미분하면 얘 앞에 곱해지면서 16x7제곱인 거야. 그럼 5라는 상수는 차수가 원래 0차잖아 네 미분하면 곱해지면 0 되겠지 네즉 상수는 미분하면 사라진다 음... 괜찮아? 네네자 이렇게 한번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그 쌩쇼 지랄 연병을 했던 문제들을 보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얘는 미분할게요 f'0을 구하는게 맞으니까 미분하면 얘 한차수 들어가니1 되겠죠? 상수 사라지고요 네 얘는 1이에요 그냥 미안한데 좋나 싶죠? 프라 예, 예, f 3거란 얘기죠 네. 미분해봅시다 f'x는 프라임 3이 앞에 곱해지면서 6되고 한차수 내려가고 1차는 상수만 남고 상수 날아가지 여기다 뭐 넣는다고 3 그럼 54 빼기 3이니까 50이죠 이걸 안하겠다고요 감사하냐 네. 고맙냐 저래라 네. 안하냐 쓰글놈들 그럼 얘는 그대로 미분을 하면 안돼 전개해서 해야돼 음. 오케이? 한동안 전개해서 해줘 네. 그럼 1에서의 미분계수 f'1을 구하는거니까 f'x를 먼저 구합시다 미분하면 X. 2x 플러스 1 1 집어넣으면 12 음. 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네. 요런 것만 읽을 줄 알았는데 얘는 뭐야? 앞에 2가 있는거 양쪽에 곱해줘서 여기 6을 만들고 f'2가 프라이 6이란 뜻이야 답이 써있지 f'2가 프라이 6일 때 f'2를 구하시오 문제야 이게 여기도 안녕하세요 f3이 1 3이고요 f'3이 프라이 5예요 더해줄래요? 알겄냐 졸라리 쉽다고도함수 정의 몰라 그냥 미분의 f 프라임 x 는 얼마야? 6X-4 할수 있겠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할수 있다고 믿으세요. 얘는 미분함경 0 되겠죠? 네잘 네. 봐라. 고3 수능 문제다 이거. 네. 미분에서 1로래 f 프라임는 3X 제곱이지. 동부형화 네. 10X 1수번은 얼마? 13. 이게 3점이라고. 됐슈? 네할수 있고 슈이거 고3 수능 문제다 미분해서 1더래 네. 미분해보자 이거 f' x는 21. 21. 21 x 제곱 마이너스 a 네. 1 집어넣으면 21 마이너스 a가 2야. 19 이것도 수능 문제다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요? 잘 들어 이거 정리하기 힘들지? 자 곱미분 하나는 넣어놔야 돼고부의 미분 오케이? 이건 좀 달라 자, fx란 함수랑 gx란 함수가 곱해졌어. 네. 얘를 미분할 거야. 따라해. 앞에 거 미분. 거 미분. 뒤에, 거거 유지. 뒤에 거 유지. 더하기. 더하기. 앞에 거 유지. 거 뒤에 유지. 거, 미분. 거 미분. 세 개가 곱해져 있으면. 네. 앞에 미분. 앞의 미분. 앞의 미분. 아니, 따라하지 마, 이거는. 너방송좀 마이크 좀 줄여, 이씨. 앞 하나, 그러 돌아가면서 하나씩 미분하는 거지. 돌아가면서 하나씩. 야, 그럼 봐봐. x 플러스 1의 제곱을 미분할 건데, 네. 얘를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로 본 곱미분을 할 수도 있고, 네. 전기한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미분할 수도 있겠지. 네. 결과는 어때야 될까? 같아. 같아야 돼. 이게 곱미분으로 해볼게. 앞에 거 미분 1이지. 네. 뒤에 거 유지. 더하기 앞에 거 유지, 뒤에 거 미분. 어차피 또 1이니까 2x 플러스 2 나오겠죠? 얘 미분하면 2x, 2X. 근데 69번 같은 경우는 안되잖아요 네. 전개가 너무 힘들다고요 앞에거 미분 3x제곱 플러스 3 뒤에거 유지 더하기 앞에거 유지 곱하기 뒤에거 미분 하고서 1집어으래6 곱하기 2 더하기 얘가 어차피 0이네 12 얘도 전개하는 것보다 곰미분하는게더 낫겠죠? 곰미분해주면 전개해서 정리하세요 네. 얘도 곰미분일 거고요 곰미분일 겁니다 맞죠? 네. 이거는 자 차수를 너무 높아서 이대로 할 수가 없거든 여기서부터는 원래 문과 탈문과야 탈문과 잘 들어 합성함수의 미분이야 무엇의 미분? 합성함수. 어, 합성함수의 미분인데 방법 이게 현재 안 어려우니까 몇개 주는 거야? 자, 네. f에 gx가 합성되어 있는 상태를 볼게. 네. 지금 이거는 여기라는 것에 이 함수에 여기에 그냥 x가 있었던 건데 거기에 부가 합성된 거야? 네. 4x 플러스 3이 합성된 걸로 보는 거야.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밖에 있는 fx를 겉함수라고 하고 안에 있는 gx를 속함수라고 할게. 네. 얘를 미분하면 겉함수 미분하고 속함수 그냥 더 일단.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네. 그리고 곱하기 속함수를 미분해서 곱해줘. 그럼 얘는 그대로 미분하는 거야. 5 튀어나가고 안에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미분하듯이 문자 취급해서 근데 이 문자 취급한 이 새끼를 미분해서 곱해주라고 왜인지는 여기서 설명 안해. 이거 6권문법이라서 이거 앞에 튀어나가고 x 플러스 2의 제곱인데 안에 거 미분해서 곱해주면 1이지. 얘는 5의 4x 마이너스 1의 몇 제곱 되겠어? 4제곱 될 건데 안에 거 미분해서 곱해주면 4겠죠. 그럼 아까 이 녀석도 봅시다. 얘도 그대로 미분하면 앞에 2 e 나가겠죠? 네. 그리고 안에 거 미분해서 곱해주면 이거지? 결과 똑같지? 네. 그럼 이쪽에서 한번 재밌는 거한번 보자. 2x 플러스 1의 제곱을 미분해보자. 네. 이렇게 봐도 되지. 이렇게 봐도 되고. 맞나요? 네. 결과는 어때야 돼요? 다? 그럼 얘가 네. 방금 배운 합성함수 미분으로 하면 2 e 튀어나가고 곱하기 2를 해야 돼서 8x 플러스 4가 맞지 네. 이거는 앞에 거미분 2의 2x 플러스 1의 더하기 앞에 거 유지 뒤에 거미분 이거지 네. 4x 플러스 2가 두번 나오니까 8x 플러스 4 맞지 네. 얘도 미분 하니까 8x 플러스 4가 맞지 아. 즉 룰을 아. 어기면 계산이 안돼 룰은 지켜야 돼 이거 4가 나오겠지 4, 4, 4, 4, 4, x 4, 4, 4, 4, 4, 4, 4, 4, 4, 4, 4, 4, 세제곱 네. 곱하기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오케이? 네. 네. 미분은 방법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이 표현들을 읽어내는 거야 솔직히 너희 선배들 모두가 미분이 안 되는 친구는 본 적이 없어 미분 자체를 못하는 친구는 없어 오케이? 아무리 미안 내가 요걸좀 말을 좀 강하게 해볼게 그 어떤 빡대가지도 미분은 해 지금 보이는 이런 차수 낮추는 미분들 미분들은 한다고 오케이? Okay? 그러니까 미분을 어려워하면 안 돼. 미분이 어려운 게 아니라 미분을 이용한 다른 개념이 어려운 거야. 알겠어? 그리고 여기를 내년에 여름방학 이후에 공부할 때 이걸 읽는 거에 힘을 넣어야 돼. 미분에 힘을 넣는 게 아니야. 미분은 다 돼. 다 해. 나 미분할 줄안다 자랑해야 할게 아닌 거야. 지금 너희가 조금 두 가지만 추가적으로 기억을 하는 거지. 이거 미분하는 거 어려웠니? 이거 미분해봐.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A 아니야? 어느정도 속도로 가, 벌써 가능하냐면 너희 구구단 외우는 속도로 가능해 벌써 한번 물어볼게 너 이거 응시해봐 아니 화면 떠있는대로 읽어둔 생냐 제대로 해왜 2야? 여기 3 써있는데? 안 되는구나. x 세제곱 미분하면 앞에 튀어나오면서 곱해진다고 하지 않았나요? 3x -4x 플 그러니까 너희가 착각 안 하고 헛질할만안하면타겟산 돼요. 로경이 해봐 이거. 6x 마이너스 a요. 현성이 해봐 이거. 82번. 4x 플러스 a. 그래,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건 어렵지가 않아. 그럼 여기다 살두개 붙였지. 국미분이랑 합성미분. 그두 가지는 익혀달라고 말했고 그거는 익히면 돼. 어렵지 않을 거야. 그두 개만 익혀주면 미분의 대은 끝났지. 그러니까 너희가 다가올 때뭘 해석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돼. 이게 뭔지 빨리 봐야 돼. 오케이? 이건 자연스럽게 못 봐. 그래서 눈에 익혀야 돼. H가 들어가면 어, 미분계수랑 관련이 있구나. 어, F'1이 되긴 하겠구나.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네. H에? 다 F'1이네. 얘도 마찬가지지. 마찬가지 마찬가지야. 얘는 뭐야? H의 변화가 없이 다 H지. 그럼 f'2가 프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h 밑에 뭐가 생겼지? 네. 밑에 생겼으면 밑에 그대로 쓰면 돼. 오케이? 2분의 f'2야. 프라 네.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f'1이 프라 3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 뜻들을 받아들여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네. 뭔 얘기인지 이해 되니? 어려운 파트가 아니라는 거야. 오늘 하는 거 정말 네. 어려운 파트가 아니야. 네. 괜찮아? 10분 줄게. 10분. 몇 분? 음. 10분. 앞에서부터 천천히 푸는데 앞쪽에서 문제들이 좀다아몇개더 다르... 이... 보자 같이. 이거 봐봐. x, 스 a 에서 미분 가능한 거 찾아볼게요. 미분 가능할까요?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이어야 하고요. 뾰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끊어졌죠? 네. 뚫렸죠? 네. 뾰족하죠? 네. 끊어졌어요. 네. 이어지죠?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뾰족해요. 끊어졌고요. 끊어졌어요. 맞죠? 네. 네, 3개요. 그럼 이 미분 가능성 계산 어떻게 하냐?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라며 네. 우리 연속일 때 위아래 집어넣었지 일단 네. 위에 집어넣으면 4 아래 집어넣어도 4 연속은 맞지? 네. 자 그럼 2보다 클때우미분계수라고 해. 그래. 2x 2보다 작을 때우미분 네. 이렇게 되겠지 네. 둘다 그니까 러 f'x를 프라임 만들어버리는 거야 위에거 미분하면 2x 아래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3x제곱 괜찮아? 근데 얘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x가 2보다 작을 때지? 이를 집어넣으면 오른쪽에사고이 e 집어넣으면 아래께 이거니까 다르지 네. 미분 안되지 연속이지만 미분되지 않는다 네. 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리면 돼자 x축 y축에 대해 0보다 좀 크면 어떤 그림을 그리래 네. 이런 그림을 그리래 네. 0보다 좀 작은 곳에서는 마이너스 x의 그림을 그리래 네. 당연히 뾰족하지 이어 은 지는데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네. 않다 근데 이건 못 그리겠잖아 그럼 0을 넣어봐 위 아래 넣으니까 똑같지 네. 연속은 맞지 로경용 K 네 그럼 f 프라임 x는 위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아래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0집어넣은 똑같지 네.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음. 다음 거 얘도 마찬가지겠지 2를 위에 적어넣더니8 아래 집어넣더니8 연속은 맞네 네. 위에 거 미분하니까 3x 제곱 아래 거 미분하니까 12 2를 위에 넣었더니 12 12 맞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루틴이 생겨버려 이거 나오면 3점이야. 그냥, 그냥 꿀꺽꿀꺽이잖아 오케이 여기까지 55분까지 정리 좀 해주셔요